뛰어다니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혹시라도 찢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노키즈존은 찬성입니다. 왜냐? 장사하면서 겪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장사하면서 겪었던 부분.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거의 개방입니다. 따로 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릴 수밖에 없고 하는 행동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가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서 기저귀를 갈아요. 그것도 똥기저귀를 갈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옆 테이블이나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절대 다음에 우리 집에 안 옵니다. 왜냐? 계속 생각나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안 오게 되겠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겁니다 두 번째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다가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왜냐 혹시라도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다칠 수 있으니까 부딪혀서 테이블이나 이런 쪽이 딱 머리 부분이에요 애기들하고 뛰어다니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혹시라도 찢어지기라도 하면 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세 번째 사례 실제로 컵에다가 꼬마의 오줌을 오줌을 누게 하고 그기에 놔두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많아요 네 번째 저희 가게에서 세 테이블 중 중간 테이블에 어른 세 명이 앉아있고 꼬마애가 앉아있는데 꼬마애가 가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가위를 계속 돌리니까 옆 테이블 사람들이 불안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 애기 엄마 아기 다칠 수 있으니까 그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예요 요즘 제가 볼 때는 30대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르신한테 그 할머니한테 제, 제가 제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불안해서 이 가위라도 튀어나가딴 사람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다섯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에 이사까지 가셨다가 퇴직금 가지고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근데 국물집을 했습니다 국물집을 하니까 굉장히 애기들이 혹시라도 될수 있잖아요 애들한테 엎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장사하시다가 저하고 얘기를 했죠 아예 노키즈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그런 찰나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애가 뛰어다니다가 국물 들고 가는 종업원하고 부딪혀가지고 애한테 쏟은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엎어버린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 3명의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얼굴에 솟고 허벅지에 솟고 가슴팍에 솟고 난리가 났죠 치료비 해주랴 법원 쫓아가랴 소송 오가랴 난리가 났어요 결국엔 장사 접었습니다 결국엔 보상금 치료 막 평생 이 사람들 다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부딪혔던 남자애는 부모하고 아무 제재 없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호분이그 부모한테 부탁도 드리고 애들 좀 진정시키라고 제발 부탁한도 안 쳐보기도 하고 애들한테 윽박도 질러보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엔 누가 책임졌냐 가게업주가 책임졌습니다. 결국엔 가게업주가 평생 평생 모은 돈다 날렸습니다. 결국에는 애기 아기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평생 씻을 수 없는 흉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키즈존 반대하시는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장사하다가 이런 경험을 당했을 때 반대하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사하다가 한달 만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 때문에 애기 뛰어놀다가 부딪혀서 화상 입으신 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물론 애들은 죄 없습니다. 애들 죄가 아니라 부모들의 죄입니다. 부모들이 충분히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가 안 되는 부분이면 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예스키즈존 yes,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게 맞습니다 애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얌전하게 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참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노키즈존이 촉발된 사건이 2011년도에 애가 뛰어놀다가 종업분하고 부딪혀서 뜨거운 걸 엎어서 그거를 부모는 30% 종업원과 주인은 70% 배상 결론이 나와서 그때부터 노키즈존이 확산이 됐죠 근데 요거는 단편적인 이유입니다 단편적인 이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차단을 할수 있으면 차단하는 게제 입장은 맞다고 봅니다 노키즈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다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술 취한 아저씨들도 있는데 왜 애들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어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술 취했더라도 어느 정도 어른이다 보니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문제가 되면 업주 입장에서 경찰 불러서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근데 애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책임지거나 합니다. 아니면 업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뛰어놀면 애들이 뛰어다니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찬성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업주 입장에서 제가 또 노키즈 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애들 들어오면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들은 얘기하겠죠. 내 아이 내가 알아서 뛰어다니게 나둬라.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런데 책임 부모가 지는 거 아닙니다. 업주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부모들. 어른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제가 로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될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